제가 하무씩 정치적인 뉴스를 올리는데, 뭐,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어떤 견해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고, 뭐, 이놈 저놈 다 똑같다. 한번 그냥 보시라고 올려놨는 거고요.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세운 학교를 제가 졸업했지만, 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찍은 것도 아닙니다. 이놈 저놈 다 똑같기 때문에, 차라리 여자 대통령이 한번 낫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찍었는 거고, 우리가 살면서 자기한테 득이 된다면 이 대통령을 잘 뽑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만약에 문제가 있고 살아가는데 힘들면 잘못 뽑았다고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의 정치적 성향을 가진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전혀 그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번에 정치적인 뉴스를 좀 올려놨더니까, 아이고, 뭐 댓글에다가, 아이고, 뭐 정치 어떻고 저떻고뭐 구독 취소한다. 구독 취소를 하든지 말든지 관심은 없고요. 취소를 하고도 여 들어와서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취소는 하고 또볼걸 자기가 필요하다면 사람들은 다 이기적입니다. 아무튼 뭐 제가 올리는 영상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뭐 일단은 한 보시라고 뭐 이놈 저놈 다 똑같다 뭐 올려놓았는 거고 그리고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항상 다 겸손해야 됩니다. 뭐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기 이전에 돌아가신 분을 욕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지만, 그 사람들 자체가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요. 너무 감정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 마찬가지 폭난 농자, 뭐, 폭등 농자, 이런 개념도 저는 없어요. 현실을 항상 얘기 들리는게 다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전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깜빡했죠. 지금 뭐, 뉴스나 인터넷 보면은, 전세를 구입하려고 하다가 대부분 월세로 바꾼다. 대부분 서울역입니다. 대구는 또 그만큼은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세를 얻는 분들은 2억에서 2억 중반 많아봐야 3억 초반 정도인데요. 기본적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에 한 60, 70% 정도면 적당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세를 얻는 게 아니고 월세를 얻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월세, 뭐 제가 내는 돈은 아니지만 그 돈이 절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월세보다는 전세를 얻는 게 맞죠. 대출이자가 4%가 되든 4.5%가 되든 우리가 100에 만원으로 가 되면 은 월세는 월등하에 가기 높습니다. 물론 반전세로도 임대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세 같은 경우는 깡통 전세가 겁이 나서 월세를 얻는다고 생각하는 분들 그리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요 깡통 전세도 사실 잘 확인만 하면은 뭐 내가 그 당사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좋고 전세가 잘 나가는 곳은 얼마든지 전세를 놓고 내가 2년 계약을 했지만은 다시 전세를 놓고 아파트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무조건 저렴한 그 위치가 나쁜 쪽에 들어갔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위치가 좋고 그 다음에 매매 금액의 한 60-70% 정도. 그리고 내가 필요했을 때 언제든지 본인이 세를 놓고 나가면 되죠. 계약은 2년 했더라도 2년 만기 돼서 나가는 것보다 뭐 일이 있어서 갑자기 나가야 되는 상황이면 세를 놓고 나가면 됩니다. 결국은 부동산에 얘기하면 부동산에서 세를 내주는 거죠. 뭐 수수료를 좀나가 내는 것 뿐이 없지만은, 그렇게 해서라도 세만잘 나가면은 전세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물론 제가 내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월세를 내든 전세를 내든 얼마든지 뭐 얘기는 할수 있지만은 제 견해에서는 그어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 경기 악화에 월세 그렇게 나가는 돈은 절대 무시를 못 합니다. 그게 뭐 좋은 아파트가 나오면은 사겠다. 근데 그 월세를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새를 놓고 나가야 되거나 아기 때까지 안 있고 좋은 아파트가 있거나 미분양 아파트가 나왔을 때 세를 놓고 나가야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그 월세를 과연 그 시기에 다시 얼마든지 세를 쉽게 놓을 수 있겠냐. 저는 그게 또 문제고요. 대부분 전세를 얻으려고 하지. 월세 100만원 이상씩 주고 세 얻으려고 하는 분들 잘 없습니다. 뭐 유튜브에서 하는 얘기들이 뭐다 틀리다, 다 맞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저는 항상 제 견해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수승구 같은 경우는 전세로 나와 있는 매물들이 어느 정도 몰려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구 쪽으로 가면 전세 매물이 많이 없죠. 그리고 달서구 쪽이나, 뭐 달서구 위치가 좀 괜찮은 쪽도 보면은 2억대, 3억대의 전세 매물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서구 쪽으로 가면 또 전세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북구 쪽으로 가게 되면 북구에 아파트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세가 조금 더 있다 하는 것은 확인이 돼요 그렇지만 은 전세보다는 전세보다는 월세보다는 전세가 저는 낫지 않을까. 전세도 위치만 좋은 곳에 들어간다면 은 내가 얼마든지 뭐 쉽게 전세를 빼낼 수가 있고요.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전세를 못 빼는 상황, 깡통전세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 이런 것들은 전세 계약을 최초 할때 부동산에서 계약서보다는 특약상이 항상 우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약상에 내가 유리할 수 있는 그런 단서 조항을 작성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대출이 있다 그리고 그 대출을 끄지 않고 전세를 들어간다 그 말이 안되는 소리죠 기본적으로 대출이 있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전세를 놓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금 같은 경우 대출은 일부 있고 그만큼 대출이 안 나오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약간의 대출과 전세를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얘기만 100% 다 들었어도 안 되고 주인 얘기만 다 들었어도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뭐 본인이 좀 아셔야 될건 아셔야 되고요. 물론 부동산에서도 돈몇푼 받으려고 전세 하나 계약하면서 사건 사고 터지는 경우가 별로 없겠다고 생각하는데 이때까지 부동산에서 모든 사건 사고는요. 임대에서 대부분 터졌습니다. 매매에서 사건 사고는 잘안 터져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주택이라든지 건물주를 알기 때문에 뭐 건물주 얘기를 듣고 믿고 그렇게 계약하다가 사건 사고. 부동산 입장에서도 뭐 주인 얘기만 들어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리고 다가구주택 사건 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전세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전세 기본적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설정비용이 뭐한 3,40만원, 4,50만원 발생됩니다. 그렇다고 전세금 설정비용이 비싸다고 해서 전세 설정을 안하는 바보같은 행동은 안해야 됩니다. 물론 그 돈이 몇십만원 아까울 수도 있지만 향후 그 돈이 내한테 엄청나게 큰 이익을 주는 상황들도 항상 많았었고요. 전세권 설정은 기본적으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주인이 전세권 설정을 안해준다. 물론 그렇게 되면 계약이 안될 수도 있지만 은 의무적으로 전세를 얻을 때는 전세권 설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전세권 설정을 하면서 돈이 한 3, 40만원 더 가다 보니까 전세권 설정 아유 그거 하면 뭐 하겠노 안 해도 됩니다 하면서 전세권을 안 하게 되면 사실 대항력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대항력을라 하면 전입신고만 해놓고 해당 건물의 확정일자만 맡아두면 된다. 이거 정도만 해도 충분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전세를 얻었는데 여윳 돈이 더 있어서 새로운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고 입주를 해야 되고 입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그 집에서 나와야 되겠죠. 나와야 되면 그대항력은 대부분 사라집니다. 사라지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을 했을 때그 집에 없어도 사실 대항력을 갖출 수 있고 그리고 전세 자금을 만기가 됐을 때 도래했을 때 주지 않는다면 은 전세권 반환 소송을 하게 되면 연 12%의 이자를 주인은 물어야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12%의 금액은 적은 돈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해서라도 연 12%의 이자를 물어야 되는 주인 입장에서는 절대 만만한 금액이 아니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변수가 똑똑한 집주인이라면 반환 소송을 했을 때 사실 소송이 들어가기 전에 뭐 일부 돈을 지급이 된다면 다시 5%로 전세금의 이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뭐 그런 것까지 다 아는 분들도 얼마나 많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만 신경을 쓰신다면 기본적으로 월세 뭐 그만큼 주고 얻는 것보다는 차라리 전세를 얻는 게 맞다. 뭐잘 모르는 게 있으면 전화를 주시면 아파트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그쪽으로 해서 연결을 해 드려도 되고요 얼마든지 주변에 뭐 친한 법무사 라든지 변호사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필요하다면은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볼수 있게끔 올려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하고 통화 만 하시는 분들 제가 뭐 얘기만 해드리면 끝나겠지만 은또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해드리면 몰랐던 분들도 다시 알수 있고 서로 공유할 수 있어서 보내보는 일들이 아무래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영상을 드렸고요 실제 전세 때문에 전화 온 분들이 애업 앱업 있습니다 애업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셔야 되고 항상 계약서는 기본적으로 특약사항이 더 우선이고 부당산 말만 들어서도 안되고 주인 말만 들어서도 안된다 기본적인 대항력은 가질 수 있지만 내가 갑자기 일이 있어서 그 집에서 나가야 되는 상황 뭐, 만기 전에, 만기 이후에 나가는 상황이라면 사실 얼마든지 12%의 연체 이자를 물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돈은 받아낼 수가 있다. 그리고 물론 사기를 칠락하면 전세는 또 얼마든지 또 사기를 치는 사례들도 종종 있죠. 그래서 제가 사기를 칠 만큼 알아야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 예전 영상에 항상 누누이 얘기를 했던 뭐 내용들이 좀 있을 겁니다. 뭐메스컴에 나오는 얘기들,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들 대부분 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판단은 본인들이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월세로 해서 계약을 했는데 현재는 그렇지만 은 2년 뒤에 사실 월세 부분이 세가 잘안 나간다. 그 어떻게 감당을 하실 겁니까? 그런 계산은 또한번안 해보셨죠? 해보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곳이 가격이 많이 오르고 가장 서로 하는 전세, 사람들이 수요가 많아서 쉽게 전세를 임대할 수가 있고, 내가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계약 기간을 1년을 했든 2년을 했든, 내가 월세로 뭐 100만원, 150만원, 170만원, 뭐이 정도까지 월세를 내고요, 기본 반전세 보증금을 넣었다 하더라도, 그때 누군가 이렇게 100만원, 120만원, 150만원 월세를 쉽게 쉽게 얻는 사람들은 제가 부동산을 하면서도 쉽게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매스컴에 나오는 뉴스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인터넷,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항상 참고를 하셔야 되지 잘못 판단을 하면 그름매고장애 가는 사태가 발생되고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아무튼, 부동산은 바로 앞에 것만 보지 마시고, 약간은 멀리 좀 내다보셔야 된다. 그리고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한번 들어보는데, 이 뉴스는 서울에 국한 것이 대구에 국한 것은 아니고, 이런 뉴스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부의 돈줄 기가 전세 월세화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다. 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 데다, 이른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가 오르다 보니 전세 대신 반전세나 월세를 택하는 세입자가 늘어나고 있다. 월세를 선호하는 집주인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임대차 시장의 중심축이 전세에서 월세로 옮겨가는 구조 변화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서울의 지난해 월세 거래량이 7만 건을 돌파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 비교공시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은민등4대 시중은행의 변동형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현재 3.45에서 4.95% 선으로 5%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부산, 전북은행의 경우 최고금리 기준 5%대에 이미 진입했다. 한국은행의 첫 기준금리 인상 직전인 지난해 6에서 7월 2에서 3%대를 유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뛰었다. 외과 반년 새 법정 전월세 전환율인 3.25%를 넘어섰고 시중 전월세 전환율과 비슷한 수준까지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전국의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은 한국부동산원 집계기준 4.5%다. 서울은 4.1%로 그보다 0.4%포인트 낮았다. 월세 비중이 높은 빌라의 경우 전국과 서울이 각각 4.8%, 3.8%로 집계됐다. 관세보증금 일부를 대출받아 이자를 내린 비용이나 대출금액만큼을 월세로 전환해 임대료를 내린 비용이나 비슷하다는 얘기다.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경우에는 이미 월 임대료가 대출이자보다 저렴하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 등으로 은행의 대출금리가 더 오를 경우 월 임대료가 대출이자보다 싼 역전현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월세 전환에 따른 부담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원가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세대출 금리가 전월세 전환율 선까지 오르면서 이자와 월 임대료 부담이 비슷해졌다. 신용도가 낮은 사람의 경우 월세가 유리한 상황이라며 특히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규모 주택은 월 임대료의 주택유지관리 비용이 일부 포함되기도 하는데 금융비용 이외의 요소까지 고려하면 월세가 전세보다 나은 임대차 사례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출이자 부담 확대가 전세의 월세화를 부채질할 것으로 전망했다. 집주인뿐 아니라 세입자까지 월세를 선호하게 되면 안그래도 줄어들던 전세가 더욱 빨